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교수 셰샤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잊히지 못한 자 요네입니다 2년 전 요네가 나왔을 때 요네와 야수 이과 형제 2명이 주인공으로 나온 시네마틴 영상이 갑자기 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보는데 아이 장면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오늘 만들 느낌도 바로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이 시네마틱을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세요. 연출이 화려해서 눈호강하기 좋거든요. 자, 얘기가 약간 땅길로 새긴 했는데 이 느낌을 제대로 내려면 조명 연출이 꼭 필요하죠. 바닥 판에서 전력 공급을 할수 있는 기본 회로를 설치하고 안쪽이 전부 빛날 수 있도록 LED를 설치해줍니다. 근데 왜 안쪽에 LED를 설치하느냐? 왜냐면 오늘은 바닥이 빛날 거거든요. 반투명한 아크릴 판을 바닥에 맞게 잘 잘라내서 요리 내부에도 빛을 사용할 수 있게 작은 구멍을 내서 전선을 빼내줍니다. 그리고 이걸 영상 시작할 때 미리 보여준 뼈대에 마치 피가 흐르는 혈관처럼 몸에 감아줍니다 그리고 눈이 빛날 수 있게 시파른 안광을 만들어주고 이대로 연결을 끝내지 않고 잠깐 대기입니다. 그럼 그동안 뭘 하면 되느냐? 아까 전선을 혈관이라 표현했으니 플레이로 뼈 위에 붙을 근육과 살도 붙여야겠죠. 요래는 어... 표현하기가 살짝 애매한데 마른 느낌이 분명 히 있는데 근육 이 있을 건다 있어요. 이런 걸 내장형 압축 근육이라고 하던가요? 어쨌든 과하지 않게 근육을 발라가면서 요래다운 체형을 다듬어가면 됩니다. 근육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피부색으로 한번 덮어 근육 사이사이에 굴곡이 안 보이도록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도 피부를 덮더라도 복근 굴곡은 꼭 남겨두세요. 자기 관리. 상징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으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남겨주세요. 봄치는 잠깐 다 뜨고 이번엔 칼을 만들도록 하죠. 요네의 칼 두자루 중 빨간 칼은 악마가 쓰던 요검인데요. 오늘은 이 칼끝이 빛나게 하기 위해 엘리기와이 레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레진을 쓰려면 몰드가 필요하지 않다 싶지만 이 글루건만 있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간이 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글루건을 도약 모양대로 층층이 쌓아주기만 하면 한 10분만에 몰드가 완성됩니다. 이제 레진을 부을건데 빨간색 색소를 넣어 붉은 레진 용액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용액을 잘 섞어준 뒤에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간이 모드때 부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지만 얼추 형태가 비슷한 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써먹기에는 칼보다는 몽둥이 같은 느낌이니까 핸드그라인더로 칼 같은 형태로 아주 샤프하게 다듬어줍니다 하지만 나를 갈때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저처럼 레진 안에 LED를 넣을 때 내용물이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하는 거죠. 저는 신나게 막 갈다가 LED와 연결된 전선까지 갈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못 써먹고 그냥 버려야 됩니다. 또 굳는 시간까지 이틀 걸려서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엔 내용물이 갈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날을 잘 갈아줬습니다. 날을 다 갈고 나면 희끗하게 갈고 남은 흔적이 좀 없어지도록 차량용 컴파운드 같은 걸로 깨끗이 한번 닦아내고 이어서 유광 바니쉬로 광택을 일 검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제가 레진 색소를 덜 넣는지 었 내부 회로가 너무 투명하게 잘 보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은늘 있죠. 빨간색 클리어 페인트로 색을 강하게 찍어주면서 빛깔은 빛깔대로 살리고 빛은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채색합니다. 그리고 칼등 부분은 클레이로 덮어서 내부에 약간 보이는 회로가 덮으시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다으면 칼날에 이상한 룸 문자를 적어 요검을 완성합니다. 제 욕심이라면 글자도 빛나게 하고 싶긴 하지만 나중에 비슷한 걸또 만들 때 방법을 보습해봐야겠어요 칼을 만드는데 나올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요네 본체를 만들어야죠. 눈이 빛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코부터 턱선까지 얼굴을 다듬어줍니다. 이러면 나중에 가면을 얹었을 때딱 눈만 빛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검을 오른손에 회로와 연결하고 팔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얇은 철사로 몇번 감은 다음에 글루건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럼 나중에 저 철사가 보여서 굉장히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싶겠지만 다행히 저 부분은 손가락으로 감쌀 부분이라 적당히 가려질 범위 내에서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에만 집중해줍니다. 이제 몸 자체의 음영을 살리기 위해 화장으로 굴곡이 보인데 찍어발라 근육이 도드라지게 해주고 얼굴 같은 경우는 콧대나 턱선에 좀더 집중하면서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잘 다듬어줍니다 오늘 작품에 쓸 용병 테프론 테이프입니다 이게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냐면, 나사못이나 배관끼리 누수가 안 나게 쓰는 공업용 테이프인데, 이게 아주 얇아서 많이 감아도 만들어 놓은 몸매가 무너질 염려도 없고, 붕대 같은 느낌 그대로 낼수 있어서, 나중에 이런 작품 만들 때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 개에 500원 밖에 안해서 가성비도 아주 좋습니다. 붕대 감는 부분은 복부 아래부터 발까지, 그리고 양쪽 팔뚝이 살이 보이지 않게끔 잘 둘러줍니다. 하지만 너무 백색이라 눈에 띄는 게좀 그렇잖아요. 여기도 앞서 피부톤을 맞췄던 것처럼 화장으로 날은 듯한 느낌으로 화장해줍니다. 오늘은 좀 여기저기 공들인 김에 좀 리얼리스틱하게 가도록 하죠. 미역용품점에서 공수한 부분 가발입니다. 이걸 잘라다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요네에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 직모라서 살짝 이질감이 드는데 일단은 그거 신경쓰지 말고 탈모치료한다는 생각으로 빽빽히 모발 이식을 해줍니다 머리도 적당히 이식했으면 자연스럽게 컬을 넣어야죠 우선 몸체에 뭐가 묻으면 안되니까 미용실처럼 비닐로 커버를 해주고 순간접착제로 흩날리는 방향을 잡아주면서 머릿결을 잡아줍니다 오늘은 손님이 머릿결 관리가 아주 엉망이라 누군가 이걸 따라하겠다고 하신다면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해보고 미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 많은 머리카락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모든 헤어디자이너 선생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어디자이너가 아니니까 머리 모양을 잡기 위해서 두피에 철사도 찔러넣어서 머리 모양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게 고정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사람 머리에 이랬다가 당연히 잡혀가니까 착한 어린이는 사람이든 피규어든 둘다이 방법은 쓰지 마세요 머리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히면 양쪽 구렛나루은 뭔가 잘나가는 초등학생들처럼 페인트로 브릿지 염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요네 마스크만 만들어 붙여주면 요네 머리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고생은 하긴 했지만 역시 클레이로 만든 머리카락보다 진짜 머리카락이 훨씬 느낌이 확 살고 생동감이 있어서 좋네요 이제 다음으로 요네의또 다른 칼을 만들 차례입니다 납작한 철사에 클레이를 앞뒤로 발라서 칼날과 비슷한 형태로 다듬어줍니다 여기서 더 작업을 해도 되겠네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이 칼날은 잠깐 말려두도록 하고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요네는 붕대로 가면 맨몸에 거슥대기만 인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부츠를 짓고 있더라고요 일단 모델링 자료가 그러하니 그대로 표현해줘야겠죠? 칼날이 적당히 굳어서 이제 칼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칼날의 금속 느낌이 나도록 크롬마카로 도색해 광택 있는 칼날로 만들어주고 일본도 손잡이의 특유 매듭인 치카이토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 보호대와 나머지 장식들을 붙여준 뒤 그대로 손에 붙여주고 남은 부분까지 도색하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요네가 입고 있는 유일한 옷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클레이를 아주 얇게 편 다음에 적당히 잘라서 허리에 붙여주면 저게 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네는 점라에 붕대를 갚고 천한 장과 붙임 마시는 노출도 있으면서 파격적인 패션의 소유자로 이렇게 만들 게 적다면 좀더 생동감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죠? 옷을 붙일 때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가져와 받침대를 사용해 옷이 흔들린 듯한 느낌으로 잘 고정해줍니다 플레이 특성상 한 4시간 정도만 이 상태로 둬도 나중에 받침대 없이 천이 흔들리는 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웃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해주세요 다 굳은 뒤에는 옷의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요네의 고향인 아이오니아의 분위기가 자연 묻어나 있는 무늬까지 옷 전체에 그려줍니다 옷이 바람에 휘날려 있어서 도색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 그릴 순 없으니 화이팅하십시오. 다음은 허리를 감싸는 끈 장식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은 팔찌 만들 때 쓰는 인조 가죽근을 잘 따서, 허리는 약두 바퀴를 두를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줍니다. 다 따왔으면 이건 그대로 허리에 둘러 장식을 해주고, 여분의 띠는 왼쪽 복부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잘 잘라붙입니다. 허리띠도 했으면 여기를 또 둘을 가면들도 해야죠. 허리에 들어가는 가면은 총 6개인데, 이걸 일일이 만들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이런 얼굴 몰들을 이용해 얼굴을 양산한 다음, 윤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면들 모양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몰드를 이용한 편법만 써도 시간이 확 단축됩니다. 몰드도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 필요한 거 한두 개 정도 구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이 가면들은 살짝 음영톤을 넣기 위해 화장을 하고 광택효과 마감제 역할로 픽사티브를 한번 뿌려주면 끝입니다. 잠깐 픽사티브가 마른 동안 허리춤에 찰 칼집도 만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종이를 말아접어서 칼집처럼 만들어주고 그 위에 클레이를 한번 덮어 칼집의 기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칼집 입구나 끝머리에 장식을 붙여서 칼집의 디테일도 살려줍니다. 물론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고요. 이제 모든 악세사리들을 집합할 차례입니다. 오른쪽 허리에 끈과 연결해 칼집을 고정하고 남은 끈은 칼집에 그럴듯하게 감아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가면들도 허리에 하나둘씩 붙여주면 하반신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요. 이제 상반신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손에 칼을 쥐고 있는 손가락과 팔뚝 너머로 흔들리는 붕대만 더 붙여주면 요네의 외형까지 완성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외형이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왔네요. 하지만 제가 시네마틱에서 본 감성이 영접하기엔 아직 뭐가 모자라요. 그렇다면 배경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야겠죠. 우선 바닥에 테두리를 둘러주고 살짝 도피를 줘서 웅덩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까 짤막하게 영상에서 봤다시피 오늘은 빛나는 물가를 표현할거예요 먼저 바닥에 겔 미디움으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든 뒤 시네마틱에 나온 것처럼 청록색에 가까운 푸른색으로 한번 칠해줍니다. 이러면 아까 흰색으로 빛나는 바닥이 은은한 야광 느낌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영상에서 본 느낌이 확 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물가 위에 있다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흩날리는 물 같은 효과를 내줄겁니다. 예전에 레진으로 파도를 만든 적이 있으니 오늘도 그때의 기억을 생각 하며 레진 용액을 바닥에 1차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4D 느낌으로 퍼지는 물보라를 만들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비닐 위에 겔 미디엄을 바른걸 말려서 붙일 생각이었지만 이게 너무 얇아서 그런지 자기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런식으로 레진 용액을 비닐 위에 부어 물보라 같은 느낌의 판을 여러개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는 레진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지나야 완전 경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가 구부리고 변형할 수 있는 16시간 경화 뒤에 이렇게 전면에 물이 튀긴 듯한 느낌으로 잘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2차로 바닥에 한번더 레진을 깔아서 지금 붙인 물보라를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2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물보라에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투명 실리콘을 여기저기 발라 퍼지는 느낌을 주고 특히 바닥이랑 잘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물보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터지는 끝부분은 알코올에 희석한 실리콘을 발라서 마치 물알갱이가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바닥에 겔 미디엄을 물결처럼 바르는 것으로 잊히지 못한 자, 요네 완성입니다. 첫 작품 잊히지 못한 자 요례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작품 포인트가 생동감인 만큼 가발도 잘라붙이고 레진으로 효과도 여러 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생인 야스오도 같은 배경으로 만들어서 세트로 넣으면 예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